정글 경험하실.. 분, 자 자! 여러분들 투표하십시오! 네 정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습니다 샷서포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투수들 온라인 모두 돌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 그렇게 훈수를 많이 하는데 올라온도가 아니다? 말도 안돼뭘 하든 브론즈보단 잘한다고? 어디 한번 봅시다 라인 안 터진 나네한번 보겠어 하잘 것 없는 정글 데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내가 외쳐 정글 차이 닉네임 알려주셔야죠 <웃음> 닉네임 알려주셔야죠 응안해안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지어치 무료 돈의 개꿀 당신에게 10분 동안의 아봉을 선사하겠어 어처구니가 없구만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하사. 조용히 하고 있어 방금 했는데 왜 걸리노? 눈이 좋은 거죠 닉말임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패스 <웃음> 신청을 하지마 안 할거면 포상이 달달합니다 뭐가 좋다고 달달하다는 거야 아니 안 할거면 신청하지 말라고 괜히 숫자 올라가가지고 어 뭐야 오늘은 좀 신청 많이 했네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지 말라고 닉 알려주세요 닉 알려주세요 닉알려주시라고요닉알려주시라고요 어, 아, 패스 아 진짜 오 오 올라운더 티네기 다 상관없음 야씨 이거 말잘 지키는 거 봐. 257 고인물의 정글 플레이 기대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딜 무무 간다. 내가 딜 무무 보여줄게. 근데 나무무 정글 동선 모르는데? <웃음> w W부터 찍는 거 맞지? 왜 W로 돼 있는데? Nope. 아, 더 빨리 말해 주셨어야죠. 아. 아, W 찍었잖아. <웃음> 아, 이거 자... 이거 갱도 못 가고 뒤지겠는데. 야, 잠깐만. 아우, 이거 피가 이거밖에 없어서 어딜 가냐? 칼날 칼날 부리를 먹으라고? 채나이팅. Help <웃음> m 나이팅 괜찮아요. 할수 있어. 판테온 밑에 있는데. 3, 밑에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살수 있... 아 죽었군요 미드 빠이 탑 갑니다 아. 뭘 정글 차이야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여다가뭐 올려야 돼? E가 먼저야? Q도 좋다고? 그걸 일단 Q 올려봐 오어 미드 미드 빌드 내가 가요. 어딜 우리 잘하니까 정글 못하는 건 티도 안 나네. 저 여기 안해 이럴 때나보고 잘한다 해주는 거야. 아니 정글러로 키울 생각 없어? 어저 가요 저 가요 저 가요 아 망할 사이러스 피 없는 거 보고 돌진하 <웃음> 사이러스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아 망할 킹모모 킹모모 너할수 있어. 아, 탑... 아, 탑... 뭐라고 했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탑은 강하게 커야 합니다. 저탑 도와주러 갑니다. 가요, 탑! 좀만 기다려, 좀만 참아. 오호... 잠깐만, 잠깐만... 못 먹는데 이러면... 한돼밥위게쉔 괜찮아요? <웃음> <웃음> 쉔, 괜찮은 거 맞죠? 위에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야 되는데. 와우, 나이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으, 또안 맞았어. 오지마 <웃음> 근데 오사이로스 뒤에가던데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아 괜찮아요 뭐야 이거 아, 감감감감감감 갑니다 갑니다 아, <웃음> 여기서 해야되는데 어디가는거야 어딜가는거야 멍청아 어 이거 아 이거 베인 봐야 되는데? 됐다 나이스 감감감감감감감감 감, 감. 감, 감. 감, 감. 누가 내킹날불이 먹으랬어? 누구야? 누가 누가 내킹날불을 먹어? 내껀데 다음판 엘리스에서 이기면 5만원 엘리스? 나 엘리스 체프가 없는데 일단? 엘리스에서 이기면 5만원이라고? 아 다음판 투수들에게 고통을 갑니다 아풀 빠졌어 아풀 빠졌어 어 <웃음> 아, 패기로 둘다풀 빠졌다 나 이거 분다 분다 분다 분다 물수 있다? 물수 있나?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아, 까비. 오, 오, 죽을 뻔 했다. 어, 아, 끝나버렸네. 아, 끝나버렸네. 이거 나는 션한테 줄게요. <웃음> 정글 차이 너무 심해요. <웃음> 내가 정글 차이를 쳐줬어. 와, 진짜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야, 딜 많이 넣네 그래도. 만족. 이 정도 면 만족이야 난. 엘리스 스킬이 어떻게 해야 돼? 나 엘리스 한번도 안 해봤는데. 아, 나 스킬 안 썼어? 어, <웃음> 들어온다. 오, 난 싸우기 싫어요. 어 도와줘야 하는데 아 W 먼저 쓰고 변신하라니까 아이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는겨 아니 아무것도 못해 <웃음> 정글 랩차 4랩차야 아 <웃음>